안녕하세요 여러분 희결전구입니다 요즘 남들 다 배그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할맛이 안나고 남들 다무너나는데 나는 톤도 없고 똥손이라서 별로 안 땡기고 마땅히 할만한 게임도 찾지 못하고 있는 당신 총 쏘는 것도 재미있고 뭔가 쉬운 rpg도 땡기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뭐? 사실 총을 잘못 쏜다고요? 괜찮습니다 뭐? 예약구매는 했는데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오? 재미없어 보인다고요? 어쩌라고요이 영상만 보시면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하지 않고선 살지못하는 몸으로 만들어드리 죠 어쨌거나 우주탐험을 하면서 총 쏴짓기는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걸 전구의 운명수호자들 입문지침 에디션 먼저 게임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게임을 먼저 구매해야겠죠 정말 다행히게도 데스티니에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먼저 에센셜 컬렉션 최신 DLC인 포세이큰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DLC 두 개로 얹어줍니다. 그냥 기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컴플리트 컬렉션 에센셜 컬렉션에 앞으로 나올 dlc들을 미리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스티니에서는 dlc 없어도 엔딩을 볼수 있지만 dlc 전용 스토리 진행 아이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 게임 좀 각잡고 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고민 말고 지르세요 일단 지르고나면 편하실겁니다 이제 게임도 샀겠다 캐릭터를 생성해야겠죠 자 데스티니를 처음에 딱 켜면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마치 내가 우주에 온 여행자가 된 기분을 선사해주면서 기분 좋게 모험심 넘치는 마음으로 캐릭터 생성 버튼을 눌러봅시다 데스티니 가디언즈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 어디서 굴러들어온 이상한 외계종족 어워큰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인공지능 케이드의 종족인 엑소 이렇게 세가지의 종족과 타이탄, 헌터, 워록 세가지의 클래스와 클래스별로 각기 전기, 태양, 공허 속성의 세가지의 하위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죽어도 삶을 모르는 어느 회사가 생각나기 마련인데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자구요 하위 직업은 언제나 아무 때나 똥 싸다가도 변경이 가능하니 고민하지 말고 상황마다 바꿔 써주는 멋쟁이가 되자구요 먼저 첫번째 클래스 타이탄 방어구의 기본 스탯이 방어력에 쏠려있는 타이탄은 기본적으로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벽을 세워 수호자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전기 속성 클래스인 돌격자의 궁극기는 마치 어벤져스의 토르 마냥 온몸의 전기를 두르고 여기저기 씨밤 꽝꽝꽝꽝꽝꽝꽝 이댑니다 서브 스킬들 또한 매우 공격적인 스킬들로 이루어져있어 쌍남자중의 쌍남자 클래스라고 할수 있죠 공허속성클래스인 파소병의 궁극기는 캡틴 아메리카 마냥 방패를 들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면서 마음에 안들면 방패를 던져 저패는 균형적인 클래스입니다 서브스킬들은 팀원에게 버프를 주거나 적군에게 혼란을 주는 서포터 클래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양속성클래스인 태양파괴자의 궁극기는 폭발하는 해머를 던져서 적을 제압하는 원거리 스킬로 범위가 큰 공격을 하는 것이 특징이죠 마치 마이클 베이처럼 말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암살자 헌터클래스입니다. 방어구의 스탯이 기동력에 쏠려있는 헌터는 회피 스킬을 이용하여 전투에서 스피디하고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는 암살자 클래스입니다. 태양속성 클래스인 총잡이의 궁극기는 매우 강력한 탄환을 발사하는 리볼버를 소환하면서 싸우게 되죠. 헌터클래스답게 멋지게 멀리 있는 적에게도 칼빵을 놓을 수 있는 원거리에 특화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기속성 클래스인 전기질주자의 궁극기는 마치 소림사의 스님 마냥 전기 속성을 부여한 봉을 들고 현란하게 휙휙 휘두르는 공격적인 스킬입니다. 서브 스킬들 또한 근접과 회피로 이루어져 있어 상당히 빠르고 호쾌한 전투를 할수 있죠. 공허속성 클래스인 밤추적자의 궁극기는 주위 적들에게 받는 피해증가 이동속도 감소 등 해건 맞으면 빡치는 디버프들을 주는 화살을 발사합니다. 서브 스킬들도 디버프 계열 스킬들로 이루어진 팀원의 사냥을 도와주는 서포트 계열의 클래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클래스는 워룩입니다 방어구의 스탯이 체력에 쏠려있는 워룩은 자신을 기준으로 바닥에 체력을 회복시켜주거나 무기 공격력을 올려주는 원을 소환하는 팀원들을 서포트하는 마법사 같은 클래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양속성 클래스인 새벽칼날의 궁극기는 마치 천사를 연상케 하는 불타는 날개를 달고 멀리서 검기를 날려 적을 처치하는 간지 하나는 데스티니에서 최고라고 칠 정도의 비주얼입니다 궁극기의 스킬답게 서브 스킬들도 적을 폭발시키거나 공중에서 적을 처치했을 때 이점을 주는 스킬들로 이루어져있죠 마치 하늘을 날며 심판하는 천사같은 느낌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공허 속성 클래스인 공허 방랑자의 궁극기는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구체를 발사하여 적을 처치합니다 마치 드래곤볼의 원교옥 마냥 스치기만 하면 몬스터고 사람이고 끼하고 죽어버리죠 서브 스킬들은 대부분 수리탄에 관련되어 있는 폭발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기속성 클래스인 폭풍소환사의 궁극기는 마치 프로토스의 사이오닉스톰을 떠오르게 하는 적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전기를 방출하는 스킬을 사용하죠 서브스킬들은 이런 궁극기의 영향을 주는 스킬들이고요뭐 이쯤 되면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전기속성의 하위직업들은 근거리에서 강력한 화력을 태양속성의 하위직업들은 원거리에서 강력한 화력을 공허속성의 하위직업들은 적들을 교란하는 스킬을 지녔다고 보시면 마음이 편하실겁니다 자 이제 어떤 캐릭터를 사용할지 고르셨나요 캐릭터를 생성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즐기기 전에 먼저 장비부터 알아봐야겠죠 데스티니의 아이템 등급은 일반 고급 희귀 전설 경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아이템들은 초반에 그냥 더 센거 끼시면서 그전에 쓰던건 사정없이 갈아주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말렙 즈음에 근접했을 땐 아이템 전투력이 낮다고 함부로 갈아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입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템의 전투력을 등급에 상관없이 계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졸라 쓸모없는데 전투력만 쓸데없이 높은 아이템은 하나쯤 쟁여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더 높은게 나오면 가차없이 갈아버리자구요 아 전투력을 어떻게 올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그냥 앞으로 설명할 공격전이나 레이드, 신원의 장같은걸 계속 돌다보면은 가끔씩 더 높은 전투력의 아이템을 떨궈줍니다 이걸로 계속 주입시키면서 올리시면 돼요 자 이제 아이템의 등급과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아이템의 종류도 알아보도록 하죠 데스티니의 무기 슬롯은 3개 방어구 슬롯은 5개 패처럼 따라다니면서 각종 특성이 달린 고스트 그리고 참새라고 불리는 바이크와 이동수단인 우주선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물리무기 슬롯 그냥 무속성의 데미지 무기들이죠 그리고 두번째는 에너지 무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무기 존나 쎄고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만 모여있죠 바이크는 맵에서 탈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소환속도와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선은 그냥 간지만 나요. 쓸데없습니다. 외관용이에요. 자 이제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장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혔으니 필드에 나가서 적을 죽이는 일밖에 남지 않았군요 데스티니 가디언즈에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rpg이다 보니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메인 퀘스트가 존재합니다 이건 그냥 npc가 주는 퀘스트를 졸졸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냥 알아서 진행되는거죠 그 밖에도 졸라 헷갈리게 뭐가 맵에 많이 뜨는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빠르고 쉽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텔레포트고요 이렇게 생긴건 npc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 칼은 사이드 미션으로 그냥 게임에서 일반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심함에 깨는거다 이거죠. 하지만 보이면 다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보상이 썩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보이는 동굴 입구처럼 생긴건 소규모 인던입니다. 그냥 짜잘한 네임드몹 잡고 보상받아가는 것이죠. 여기 큰 푸른 왕관은 서브스토리 퀘스트입니다. 메인 퀘스트 다음으로 중요한 퀘스트다보니 보이는 쪽쪽 깨두는게 좋죠. 그리고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은 이렇게 생긴게 카운트를 하고 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이건 공개 이벤트로 한번 발동하면 지나가던 아저씨부터 동네 누렁이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일시적인 퀘스트입니다 한번 발동시키면 사람들이 보고 찾아와서 같이 깨주니 심심할때마다 가서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성장에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은 확대 프로토콜로 좀더 상위 맵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냥 공개 이벤트의 확장 버전입니다 좀더 어렵고 좀더 보상이 세죠 자 이제 맵에 나오는 아이콘에 대해서 익혔으니 여러분들은 데스티니의 50%를 익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컨텐츠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다닐 선봉대가 있습니다 최대 3명이서 공략하는 이 선봉대전은 그냥 일반 rpg 게임에서 친구와 함께하는 인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쉽고 빠르게 혼자서도 깰수 있는 영웅 1, 일일 이야기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적절한 수준의 공격전인 선봉대 공격전 마지막으로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며 랜덤 매칭 기능이 없이 지인들끼리만 갈수 있는 황혼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세이큰 패치로 인해서 랜덤이 아닌 공격전의 종류를 지정해서 갈수 있게 새로운 경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주기적으로 깨주면 좋은 아이템을 주니 꼭 클리어하는 습관을 들이자고요 다음으로는 게임의 주력 컨텐츠 중 하나인 pvp 시련의 장입니다 모드가 여러개지만 사실상 그냥 정만나서 접해는게 전부고 모드마다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판을 끝낼 때마다 승패에 상관없이 아이템과 점수를 받게되며 일정 점수가 쌓이면 랭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 랭크에 따른 보상 또한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포세이큰 업데이트로 새롭게 생긴 겜빈모드 pvp와 pve를 섞어둔 모드로 자신의 필드에서 몬스터 좀 잡다가 상대 필드로 가서 마음에 안드는 상대도 때려죽이면서 최종 보스를 먼저 잡는 팀이 이기는 방식이죠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어요 정말 좋은 점은 레벨 보정이 있어 여러분들이 무슨 랩이든 아이템이 어떻든 상대적으로 공평한 pvp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스티니의 꽃 데스티니의 정수 레이드입니다 최대 6명의 인원이 엄청나게 커다란 보스를 잡으면 되는 그냥 단순한 레이드죠 물론 전아싸라서 지금껏 레이드를 돌아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데스티니의 모든 것을 익히셨습니다 이제 남은건 열심히 레벨업해서 만렙을 찍고 레이드 공격전 시련의 장을 열심히 돌면서 아이템 파밍을 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친절한 수호자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실겁니다. 이번 9월 5일 드디어 한국에 오픈을 한 데스티니 가디언즈 타격감도 뛰어나고 아이템 파밍하는 맛도 쏠쏠한 우리 운명수호자들 어서 빨리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